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콘텐츠는 포켓몬빵이 출시되고 지금까지 포켓몬빵을 편집해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저희 멤버들끼리 포켓몬빵 하우스를 짓고 어떤 빵을 지었는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와예아 재밌겠죠? 자, 그러면은 모두 각자가 생각한 포켓몬빵을 지으러 가보자고, 알겠지? 안녕. 렛츠고, 렛츠고. 가자. 구독. 자, 각자 벌써 한 시간씩 자기 집을 지었는데 어떤 포켓몬방이 있을지 이번에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 여민아. 맞춰보는 시간이지. 그러면은 누구부터 볼까? 그러면 여민이 거부터 보자. 그래. 그래. 자, 어때, 어때? 이거 내가 준. 포켓몬빵 집인데 뭔줄 알겠어? 먼저 맞춰봐 어? 늑대야 난 바로 알것 같은데? 나 뭐, 알았어 뭔데? 그 바로 뱅글뱅글 로켓단빵 뱅글뱅글 로켓단빵은 뭐야? 초코빵 초코빵 <웃음> 초코빵 아닌데? 초코빵도 아닌데? 초코롤빵이라고 그래 초코롤빵 초코롤빵이야 롤빵 그래 롤. 초코롤빵이나 초코빵이나 자 이렇게 푸짐하게 초콜렛이 들어있는 모습 보이지? 한입베어보으면 촉촉한 게 아주 촉촉한 초코가 터져나올거같은 그 비주얼 아쉽나다 한입만 할게 냠냠 잘, 잘 지었지? 그리고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포켓몬빵 빵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오! 어? 이게 뭐같애? 띠뿌실? 띠뿌띠뿌실이다 띠뿌실 응. 뜯어보자. 뜯어보자 뜯어볼까? 뜯어볼까? 오잉 나왔다! <웃음>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 t v 씨가 나왔던데 야 여기다 뭐 모양 하나 그려놓고 그랬네 아깝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포켓몬 빵집짓기였잖아 내가 앞쪽에다 가 그래도 창문과 그 베란다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음좀 분위기 있다 그치 음. 자 한번 들어가볼까 자. 아. 따라라라따 뭐야 따라라라라 오! 토크롤빵 자 얘들아 포켓몬빵 하면은 또띠뿌씰이 빠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띠뿌씰을 준비했다? 어. 진짜 띠뿌씰이야 이번에는? 음, 띠부씰이 어. 나오는데 한번 봐봐 오고라파덕 어. 어, 나왔네 축하한당 고라파당 음, 너무 고라파당. 귀여워 이번엔 내 차례야 오 이브이 응 음, 이브이 좋아 야. 어. 오 야옹이 역시 돌아온 로켓몬빵에는 야옹이가 빠졌어요 그럼 나도 왜난안 나와? 나왔다 <웃음>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이거 그래, 계속 뽑아볼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음 라플라스 전설의 포켓몬 나올 때까지 마고 마고 뽑을 수 있다 우리 오 뮤즈가 나왔다. 야 어, 이거 내 거. 어야그 어, 뭐, 뭐, 이거 뭐? 내 거야. 너 당근 마켓에 팔 거지? 아 어, 5만 원에 팔라 그랬는데 얘들아. 그리고 초코릿 빵의 하이라이트지 <목소리> 바로 초콜릿 수영장 <목소리> <오> <목소리> 아, 대박이다 애들아 날잘 봐줘 간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뇨 <아니요>? 자 그다음에 <목소리> 내빵초코릿 빵집을 보셨고요 자음그 다음에 어떤집 볼까 포켓몬 빵집 얘네집 볼까 아, 근데 네.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러면은, 늑대집부터 보자. 한 번, 늑대집을 보러 가볼까? 우와, 메타몽이다! 오 우리 집은 메타몽 집이야. 이거 아래 사다리로 와야 돼. 아, 근데, 포켓몬빵 짓기로 했는데 왜 메타몽지였지? 한번 가볼까, 그래도? 뭐가 안에 또 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와! 우와! 이거, 그거다! 포켓몬, 메타몽빵! 맞아 여매나 잘봐 보라색처럼 보이 생겼잖아 어. 어 나는 자 이제 여기서 뛰어 내리면은 음. 푹신하게 뛰어 내려서 바로 얌얌얌얌하면서 먹을 수 있어 어 근데 뭐 내가 메타호빵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메타호빵 맛 엄청 없대 응 맞아 맛 없어 <웃음> <웃음> 아 네가 지어놓고 그걸 왜 지었어 맛없지만 귀엽잖아 근데 맞아 메타몬빵빠간 컨셉이 좋아 말랑말랑해 보이는 이 보라색과 그메타몬의 귀여운 얼굴이랑 뭔가 좀잘 어울리는 빵이 아니었을까? 맞아 이메타몬들봐 서로 인사하고 어, 네. 있어 그리고 이집 겉모양이 슬라임이다 되게 잘했는데 이런 거는? 포인트를 잘 그럼, 살렸다? 오이 모양 그대로 가져왔네? 귀엽지 우와 우와 엄청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한 짠뜩, 짠뜩. 맛이야 이야 엄청 이거 빵사님 먹어볼게 음, 먹어봐. 아, 아, 여매나. 근데 이 빵은 상했어. 유통기한이 1 0 년이 지났다고. 아, 그래? 음. 그러면 물 뿌려 먹자. 안돼. <웃음> 아, 엄청, 어쨌든 엄청 귀엽고 잘 지은 폭, 어 메타몽 집이다. 아, 엄청 오. 귀엽지.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여기 옆모습도 되게 귀여운 걸. 그럼, 그럼. 내 메타몽빵 굉장히. 좋았다. 자 이제 그러고 요루루 집에 한번 놀러가보자 간다 오 아, 이거 무슨 우리... 빵이 무슨 빵이지 맞춰볼까? 정답 호박고구마빵 호박고구마 쟁방 호박. 뭐 뭔데 옥수수식빵 아, 아니야 <웃음> 아 이게 포켓몬빵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음 모르겠네 뭐? M자 탈모? 허그 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음 뭐지? 정답! 푸린의 푹신푹신한 딸기 크림빵 아. 와 이거 진짜 잔인하다 근데 이 안에다가 푸린을 넣은 거 아니야? 뭐? 어.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어봤어 <웃음> 암! 여기. 한번 어 한번. 한번 먹으면 들어가야 된데 암! 꽃을. 맛있다 내가 딸기 크림 대신에 푸린을 넣어놨어 와. <웃음> 와, 그럼 이빵 먹으면 이프린들도 자워 먹히는 거야? 당연하지 야, 이거 고기 빵이었네. <웃음> 어쩐지 이 빵을 먹으면 힘이 넘 치더라고. 고기 빵이었어. 터지는 게 맛있더라. 와, 잔인해 어, 그리고 프린이 노래를 불러 준줄 줘서 잠자잖아. 그래도 침대도 준비했나 봐. 응? 음. 그때 아, 여기서 자면 우리도 터져. 한번 자을까 푸푸푸리 푸구리 푸부 가자 이제 얘들아 쟤는은 계속 자라고 하자 자그 다음에 우리 누구 남았더라? 나 남았지롸 <�itaire> 뭐야? 뭐야? <웃음> <뭔� round> <웃음> 이게 뭐니? <웃음> 아니 무슨 이거 이 저택에 들어가면 피카츄 괴물이 날 쫓아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요>, 부담스러운걸? 그... 정답! 피카츄 아웃 이설희. 어, 아주 예고편이야. 조용히 있어. 와 이거 봐봐 이 뒤에 이거 뒤에 이거 이거 귀가 봐 귀. 그렇지 피카츄 귀를 달아놨지. 피카츄 귀가 있고 이 피카츄빵 이름은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알기로는 슈뭐시기로 알아. 슈뭐시기가 응. 뭐야? 컵케이크래. 컵케이크. 아, 피카츄 컵케이크. 좋았어. 한번오 뭐야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잘잘지웠는데 여기 들어가면 피카츄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 오 얘는 사족부인 피카츄고 얘는 이족부인 피카츄야 진짜 야. 뒤틀렸다 <웃음> 아 귀여운데 근데 귀엽다 와 이거 봐봐 피카츄 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 오야 내려가는 건가봐 우리한테 귀엽다 또도 메롱할래? 똥똥하다 똥똥해 똥똥해 원래 피카츄는 좀 통통해 그렇지? 똥똥해, 똥똥해, 어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이 포켓몬 마크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한데. 잘 만들었는걸?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대? 우리가 다 부셔버리고 싶은 거. 어? 어? 야 안돼 내 포켓몬 볼 안돼 안돼 이러지마 안돼 민동 사이 돼버려 안돼 아 이거 지금 대칭을 맞춰주는 건가? 아 수정해주는 건가? 또 보기 응. 좋아졌네. 아, 그렇게 <웃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제때 포켓몬 저택, 포켓몬 저택을 오. 만들었구나. 포켓몬 아오니 저택, <웃음> 어, 다음 아오니는 포켓몬 아오니. 여태 <웃음> 괜찮겠는걸. 근데 늑대는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늑대, 늑대, 아이도 자고 있네. <웃음> 진짜 프린이 놓아주질 않나봐. 자 아, 어쨌든 오늘 총네가지 포켓몬 빵집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빵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바이 <웃음> <웃음> 안녕